웨딩 촬영하러 갔다 왔어요. 아 웨딩 촬영하고 왔어요 이번에? <웃음> 근데 지금 이번에 봉쇄되고 나서 이혼율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오랜만에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예약 잡은 거라서. 오케이. 지금 요즈맨도 화신. 지금 太이了렬 응. 웨이? 마 랏샤. 웨이? 마 랏샤. 안녕 안녕. 웨이? 마 랏샤.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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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웨딩 촬영하러 왔어아 웨딩 촬영하고 왔어요 이번에? 경리는2주했죠 <웃음> 여기 경장 풀렸어요 한열을 네. 네. 그 응. 호텔에서 치를 하고 네. 집에서 사는 <웃음> 근데 먹는 것만 솔직히 주면은 저는 격리해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거의 견제하지 않 같아요. 거지라는마주 아, 고 <웃음> 자동 다이어트 됐겠네. 맞아요. 어땠어요? 두달 동안 아예 못, 아예 못 나가는 거였나? 아예 못 나갔죠. 몇달 죽는 줄 알았어. 먹을 거면 어떡해요? 저 감자만 먹었어요. 한달 동안. <웃음> 그래도 먹을 거 많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니까. 나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 주로 먹을 거 많다는 사람들이좀 나눠줬어요. 어? 한국 갈 때는 금세안 하죠? 음. 아, 그냥 다음에 보내고 게요 한국 음. 가기 전에 항체 검사한 거고요. 음. 음. 몸에 항체가 왔어요. 박진당 과장에. 로는맛요맛있 지금 가보면 되게 넓요 엄청 비싸요. 김치찜 <웃음> 가장으로 시켰는데 배달비 해서 1,500원. 어? 김치찜이? <웃음> 네. 김치찜은 근데 원래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안 해줘. 스킨 시켜도 2만 6천, 2만 6천 원. 원래 비용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몰라서 벗발 시켜도만 사는 거. 어 그건 좀 비싸다. 런 근데 지금 이번에 봉쇄되고 나서 이혼율이 그렇게 많대요. 얼 아, 맞아 사고도 그렇게 됐어요 응. 음. 맨날 같이 했어요. 2개월은 너무 힘들잖아요. 음. 서로 힘든데 맨날 힘든 음. 얘기만 하니까 서로. 저희도 지금 음. 경제할때 음. 있을 동안 음. 엄청 많이 사는데 <웃음> 뭐, 뭐 하면서 싸요?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 그냥 그냥, 그냥 음. 되게 날이 서 있어요. 음.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을 갖고 그냥 본사을 못하는 거. 오. 서로 싸는 면 싸는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싸는 거 아니야. 피부가 음. 뭔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 아니 날이 서서 있어. 정리할 때 머리 안 좋아서 그런 맛도 있어. 조심하세요. 끝날 때? 응, 끝날 때는 진짜 땐죠 너무 힘이 돼. 여섯 시 반에 마지막 미역사람. 근데 오랜만에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약차 은 거라고. 아, 오랜만에 저도 봐좋어요그런내 느낌인데 여자친구분이 뭔가 한국말이 조금 어눌해졌어. 아니 진짜로. 갑자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어만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중국어만 들었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